자 모노야 너 이거 못 끝내면 죽는다 한번 가봐봐 숙박숍 하이, 쿠, cool. 반갑습니다. 자, 오늘 띠어 페스티벌 도장 B도장으로 출발하게 되겠는데요. 더원 형님이 B도장에 준비되어 있죠. 자, 오늘은 보미 쪽에서 모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미가 이제 코스튬 풀업을 안 해가지고 제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미가 풀업 다 맞췄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미, 해후, 오늘 두 계정 모두 최고 맷스 상태로 다 맞춰져 있는 계정이라 완벽히 동일한 조건에서 결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B 도장에는 장날킹이라든지 처젤드, 큐자크, 로멜, 여엘, 연반, 더원, 이런라이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비는 이적용으로 만듭니다. 자, 페스티벌 도장 B 첫번째 선수로 장날킹이 나와있습니다. 거의 뭐 페스티벌 도장에서는 전투력 측정기 정도밖에 안되지만 오늘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빡 치고 있습니다. 만삼제 가된펀치 방출 같은게 지금 없기 때문에 딜은 똥딜이 나오고 있고요 자, 모노 1인기가 우선시 되겠죠. 슉, 빡, 빡, 싸공 이것이 바로 이 약점 피해다빡 때려 2 5 0 0 0 어, 먹어. 어, 오늘 좀디이좀안 나왔네. 장난아키도 맷집이 좋습니다. 맷집 좋아요. 빡한데, 만 3천, 만 3천. 자, 말하는 가운데 진 삼성 우기가 떴습니다. 소잉 사이드, 삼성이 우선시 되겠죠. 전 챙기라도 없이 톱짝 촥! 크닥 34000 전투쟁기 대 34000을 뽑고 있습니다 스 피사기가 만들어졌고요 이야, 장라킹은 역시 전투력 측정기 정도 밖에 안 되는군요 매집 좋은 전투력 측정기 아 정말 치기 좋아요 아주 폭신폭신해 보이네요 탁탁탁탁 컴바 팜바 팜바 팜바 팍까지 셔주 팍싹 거이러면서 26 26만이라고? 예, 크리티컬 터지고 26만으로 어마무시한 딜을 뽑으면서 모노가 출발합니다. 자, 페스티벌 도장 깨기, 비도장 깨기. 두 번째 선수로 처형 젤드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페스티벌 젤드리스 상당하거든요, 임마가 또. 맞죠? 전는 누구였더라? 되게 강자 한명두들려 폈잖아, 임마가. 마왕님으로 했나? 하여튼, 임마가 싸움 잘한다. 이. 자, 보면은 이제 절삭 피해 대단하거든요, 이게. 자, 딜한번 볼까요? 있음. 나도 딜좀 하거든! 툭툭툭툭툭! 4스4 9 0 0이라고자4 9 0 0이이 나와버렸고 자 모노가 자 역전피해 나도 단일 딜에서는 최강이라고 박스 박스 박 박스 4만5천 절삭이 어때서 절삭이 됐는데 무슨 일인데 절삭이란 게참 대단한 거야 어어 버버버버벅 어, 33,000 절삭 우리 한 번씩 볼때그 뭐가 저 취작 그대로 취작 그좀이다 나오겠네 그런 자스들한테 깜짝깜짝 놀래잖아 자 역전피해 툭툭 박스 일성약진피 2 6 0 0밖에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성기가 나가기보다 상대가 이제 필살기가 준비됐기 때문에 필살기 사용 불가능이 나가게 되겠죠. 필살기 대치 시에는 필각이나 필견제가 최우선시된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필살기 사용 불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페젤드 지가 필살기를 준비를 해보세요. 야, 이거 야 젤드리스가 진짜 엄청 겁나 잘해. 보이보다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진짜 잘해, 임마가. 저 끝났어요? 자, 이거 못 끝내면, 사실, 모노도 상당한 카드를 받긴 했는데, 들어갑니다. 못뭐 끝낼 리가 없죠? 슈르륵! 빡! 시작! 저젤드가 이마가 진짜, 이마 도장깨기 진짜, 이마 이거? 야 이거야? 야 그러고 보니까 이 개그미 한몫했다. 스킬 사용 시 치명타가 발생하면 해당 적군의 치확 지피가 10%씩 10%씩 감소한다. 총 3회 중, 중첩 가능. 치확 지피가 30% 깎였구나. <웃음> 자 베스발 도장깨기 b 세 번째 순서로 Q 자크가 나와 있습니다. 절사? 그 나도 좀하는데이러면서 이마도 절사. 어 그런데 상당히 센데 역속입니다. 큐자크 입장에서 역속이라 어떨까 싶고, 그리고 투급도 모노한테 뒤집니다. 큐자크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쏙쏙쏙 빡! 37,000, 37,000. 그렇지, 요정도 나오거든, 원래. 자, 큐자크가 삼성질 사기인데? 큐자크가 패를 사기로 쳤어요. 근데 역속이니까 삼성 써도 되지? 이러면서 삼성갑니다. 쏙쏙 슥! 그럭 76,000! 와, 큐자크도 필살기 만들어. 촥! 빡! 야, 모노가 오늘 페스티벌 도장 B에서 연패를 합니까? 연패요? 아무래도 지가 누구세 속이고 한데 이거에 팡 터지고요 우와 야, 모노야 겨우 지금 장난킹 하나 잡았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페스티벌 도장 B에 나오는 로스트베인 말리오다스 룰멜이 나와있고요 루멜 지지의 날 캐릭 느낌 난다 패스인데도 네, 후턴 잡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랭업이 되고, 이번에 로멜, 로메, 로멜이 필살기를 먼저 만들겠는데요? 자, 요거, 로메라 이번에야말로 끝내버리겠어! 54,000! 자, 우세 속에서 삼성으로 막 쉘이 찍어버리고 있고요 자, 모노야, 너 이거 못 끝내면 죽는다. 한번 가봐봐. 숙박스 와, 뭐, 끝냈다. 끝낼 뻔 했다, 근데. 8만 9천이 나왔어요. 끝낼 뻔 했다, 로메아 니가 이제 보여주라. 비기의 선배는 나야. 비기라고 말해봐! 불 카운터! 야, 선배야. 야, 선배로서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지 않았나. 아, 비기 후배야. 오빠가 옛날에 이걸로 임마 한 메타 다 씹어먹었던 오빠야. 이러면서, 오, 로메 <웃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판은 로메의또 여친이 나와 있습니다. 여신. 엘리. 여신 엘리가 또폐잘 풀렸다면 애 하나 진짜 막, 어? 포기 누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친구죠. 근데 포기도 못해요. 이것은 바로 무시무시한 마장의 세계. 도장 깨기의 세계다. 들어올 땐는니 맘대로지만 네 나갈 때는 니네 맘대로 못 나간단다. 이러면서 여엘이 계속해서 기절을 걸고 있습니다. 폐좀잘 풀리네, 오늘 자, 저라다가 여엘이 지 필살기, 어, 필살기 나오네요. 필살기 쓰고 그러면서 반사로 이제 막, 오... 지난번에는 말이죠. 마왕, 마왕림무로할 때는 이런거 해봤자 빨리 보고 이랬는데 그런거 없어요 모노는 그런 유틸까지는 없다고 그래서 모노가 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지한테 독일수도 있습니다 빡빡 빡7만3톤 때렸지만 지한테 들어오고 여유은 피가 깎기만큼또 차니까 일단 일선 어 공격기 우선 돼서 여기 나가게 되겠네요 자 여기 나오면서 톡톡톡 칩니다 자, 모노야, 니 이거 킬을 못 따면 니가 죽는다. 킬을 따도 여엘은 한번 살아날 거고, 여러모로 하여튼 힘든 싸움 하고 있는 모노, 필살기 나가게 됩니다. 나도 비기가 있다고, 부싱, 풀, 인젝션, 빅시하고킬 땄어요. 오, 24만 5천, 굉장히 세네요. 예, 킬 따면서 자기 피도 채우고 있는 멋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엘이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나 반사판도 있고 했는데. 내 몸이 터지다니, 이러면서 좀 놀란 모습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요거 때리면서, 자, 역전피에 팍, 팍! 6만0천오 예. 우세 속에서 또 약점 패잘 터지고. 그럼 삼성 카드까지 붙놓은 모노입니다. 자, 얘 예, 입장에서는 삼성 카드가 우선시되는 법칙에 따라 가디언 플레스 삼성 보호막을 치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해요. 캡니혼됐으니까 너를 위해서구나. 어, 야 이거, 아, 어, 오 삼성이 두 개나 붙었네. 그러면 두 개의 삼성이면 단일기가 우선시되는 법칙으로 단일 삼성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보호막이 있어서. 역점이안 터집니다. 예, 3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예일이 오 잠깐만. 예일 끝났는데? 잠깐만. 아, 예일이 필살기 아니지. 지금 필살기 대치 상황이므로 필살기 견제기가 먼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기저 호에 파바박.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뭐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한창 버리고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 AI는 그런고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자 크닥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일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필살기 나가게 되네요. 견제기 없고 해서 비상에 나가. 이거 열 여일 죽었는데. 열아니 약간 맞아봤대 이거. 몸 터진다. 이가 아무리 막실 반사판에 반사 회복까지 해 가지고 풀필을 만들어 놔도 요거는 끝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갑니다. 삐기피에. 팡! 방... 풀! 이젝션. 30만, 30만요. 1대1 도전기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데미지예요 30만. <웃음> 자, 오늘 도전깨기 하러 온 모노에게 굉장한 시련들이 계속 닥치는, 닥치는 것 같습니다. 연반이 나와 있고요 왠지 연반이라면 서로 상성상 연반이 압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저희 그런 예상이 많이 틀리곤하니까 그냥 한번 보자고요 3만 3천이야. 모노야, 이거는 못뭐 이길걸? 저 오빠가 진짜 언데드라고 해가지고, 찔라 네, 너. 네, 네 일곱 개장애이라서잘 모르지? 저 오빠 한번 때려봐봐봐. 거 겁나 단단하다. 왼반, 이번에 이제 기폭피더 세게 들어갑니다. 짜자닥 찢어버리는데, 29,000? 어, 2 9 0 0 일성이다 보니까. 자, 모노, 1인기 나가게 됩니다. 팍팍! 오! 잠깐만, 어, 6100, 그 디버프가 안 들어갔다 보니까 이게 필살기 지금 게이지 5칸 되면서 지금 능력 감소 효과를 모두 해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점 피해가 안 터져서 똥 딜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상당히 셀수 있어요. 키폭 피까지 써, 조자작! 54000, 5 54 4천 어, 저, 모노가 필살기를 먼저 가져가면서, 오? 뭐노가 이걸? 연반이 견딜 수 있나요? 회색 버프는 다섯 개 있어가지고, 매치는 빵빵하게 할 텐데, 이게, 와우, 와, 이거는 이변이. 그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연반전만 되면 이상해. 내 추측이 자꾸 틀리지. 지난번에 뭐였노? 마왕리무르한테도, 야, 마왕리무르야, 연반 오빠는 네가좀 힘들 거다 생각했는데, 마이 이겼었지? 추측을 안 할게. 오늘의 마지막 마치, 썸네일에 항상 등장하는 매치죠. 더원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불안해요. 예, 요즘, 더원 형님, 옛날에 내가 더원 형님 맞짱할 때 불안해하는 거 봤나? 요즘 좀 불안해요. 예, 이게 약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시대가 많이 지난 것 같긴 해. 어쨌든 더원 형님 출발하게 됩니다. 슈퍼 슬래시 부스고, 34,000 역속인데도 44,000 34 때리고 있고요 더원 형님 또 이제 시간이 지연술 버프가 또 하나씩 올라가겠죠? 자, 모노는 착, 착, 26,000, 2 6 0 0 어, 지금 분명이 약점 피해도 터졌는데도 도원형님의 그 떡대, 그리고 버프가 있는 버프 또 하나씩 올라가고 있고요 어? 형! 오늘 팻발 좀 받는구나? 자, 갑니다. 도원형님 삼성입니다. 예? 체크 86,000 86,000 끝났는데? 야야 이게 봐봐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저 마왕림우리 전때 마왕림 내가 빡치가지고 몇판더 돌리고 했잖아 그때 마왕림우리만 패가 자꾸 잘 풀려가지고 근데 오늘 봐봐 더운 형도 패잘 풀리면 더운 형 이길자가 잘 패가 잘 풀린 더운 형을 이길자가 잘 있는가? 왜냐면 이 필살기를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뭐 그렇게 치면 패잘 풀린 사람일 유리한 거 맞아 뭐야씨 뭐. 패발 만겜이네 이거 <웃음> 끝났다 야 이거 약간 먹이를 먹이 사냥을 앞에 두고 약간 여유를 부리는 독수리의 모습이랄까? 미안하다, 모노야. 기죽해서. 어, 니가 얼마그 정도로 임마, 될수 있겠네. 끄시깡 하는 거야, 임 어? 근데 사실 이것도 뭐, 패 풀리는 것에 따라서 모노가 필살기 빨리 나오면 모노가 이길 것 같아. 모노 필살기를 더운 형이 못 버틸 거거든. 음, 똑같다고 봐야 돼. 똑같다고 보는데, 선턴이 더운 형이라 뭐 확률상으로는 더운 형이 필살기 먼저 갈 확률이 좀높 ]겠죠? 유형님이 약간 전성기는 지나갔는데도 그래도 역시 페스티벌 도장 비에 수장으로 있기에 충분하다 이게 지금 성물까지 성물 만들어진 성물 다 포함이기 때문에 안멜이 성물이 없으니까 도원형을 넘어설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무조건 먼저 시작하게 되거든 서로 비슷한 확률로 패가 풀린다고 봤을 때는 도원이 이게 확률이 높은 편인 거지 여하튼 오늘 이렇게 상당히 흐뭇하게 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 또 도장 어디로 가볼지 제가 하나 더 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콜라보 도장이 좋을지 아니면은 재앙 도장도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된것 같아요 재앙에 강한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굿 빠이